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제 뒷부분 주택임대차신고제 151조 한줄잘 보냈습니까? 별로 잘 보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 뒷부분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하고 토지거래 허가지까지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하게 되어 있죠. 매매만 신고하는데 임대차는 원래 신고 안 하는데 주택만 신고를 해요. 주택만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하여 어, 임대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어, 개공이 중계를 해서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갑개공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돼 며칠 내? 30일 내에. <웃음> 권날 시장원중구청장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모조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중개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만 거래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요구하면 신고해 줄 수는 있어요. 자, 신고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서 양식이 있으면 신고서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임대인은 신고에 좀 뭐랄까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신고를 하죠.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단독 신고하는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작성해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적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또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는 전자신고가 가능하고요. 어, 또한 종교 업자가 요청이 있으면 종교 업자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동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종교 업자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 신고가 되죠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용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다음으로 신고 대상 지역이 있는데 신고 대상 지역은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있고 또 제주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를 뺀 도가 있죠 경기도와 제도를 뺀 도가 몇 개일까요? 7개가 있어요. 7개 도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그리고 강원도가 있죠. 그래서 총몇 개예요? 7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에 구은지역들이 있어요. 구은지역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일곱 개 도의 군 지역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조리 신고해야 돼요. 따라서 경기도 쪽에 있는 군들 있죠. 경기도 양평군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군 자체가 없으니까 제주도는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들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데는 다 신고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일곱 개 도의 군 지역만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모조리 다 신고합니다. 서울에 있는 구들은 자치구 다 신고해야 돼요. 인천 밑에 구, 자치구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들 다 신고합니다. 물론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강원도 강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충주시 신고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군 지역만 신고를 안 하니까 음,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횡성군, 음, 평창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청성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곱 개 도의 군만 빼고는 다 신고해야 돼요. 김포시도 신고해야죠. 신고 대상 보증금이 있어요. 신고 대상 보증금은 얼마? 6천만원 초과 얼마 초과 6천 초과 그리고 월세 월 단위 차이맥은 30초과 30초과 둘다 뭐예요 초과 초과 인데 이 두개가 엔드에 오아예요 오아입니다 오아 그러니까 둘다 오바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한쪽만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럼 이것을 엔드로 안하고 오아로 해놨냐 어 이거를 엔드로 해놓으면 6,000도 초과하고 30도 초과하고 이러면 한쪽은 미달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0에 월세가 200이에요. 5,000에 200은, 어, 200은 30을 초과했지만 5,000이 지금 미달되죠. 그러니까 이 신고 안 해버린단 말이죠. 5,000에 200짜리면 꽤 괜찮은 주택일 텐데 어, 이런 것도 신고를 피해가니까 한쪽만 넘어도 신고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보증금만 1억이에요 보증금만 1억이다 월세가 없어요 신고해야 안해요? 신고해야 됩니다 어 보증금이 보증금이 2천이에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이에요 신고해야 안해요?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한쪽만 오버가 되면 신고해야 돼 그런데 보증금이 딱 6천이고 보증금이 6천이고 월세가 딱 30이에요 이거 신고해야 안해요? 신고 안 합니다. 왜죠? 초과가 아니잖아요. 뭐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주목하시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부동산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신고, 정정신청 뭐 이런 게 있어요. 최초의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가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최초의 신고 하여야 한다. 정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해제등의 신고는 당사자가 하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야한다하야한다하야한다예요 임대차 신고 하야한다 30일 내. 자 보증금이 올라갔습니다.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변경됐죠? 그럼 변경 신고해야 돼요. 30일 안에.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약이 깨졌다. 해제가 됐다 그러면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3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만 할수 있다요. 정정신청 할수 있다. 30일 내, 에 30일 내에안 하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신고를 다운해서 하거나 업해서 신고하거나 보통 다운 신고 하겠죠.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거짓 신고 했다면 그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주택 임대차 쪽은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모조리. 그러나, 개공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해줄 수는 있어요. 신고의 의무자. 일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다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국가 등이 몇 가지? 여섯 가지가 있죠? 국지공, 지지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국지공, 지지지, 아무튼 국가 등이 있다면 그쪽에서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증금은 6천 초과에 월차임은 30초간 데 또는입니다. 둘중 하나만, 그래서 63빌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냉면 중에 고기를 써먹는 육삼냉면이라고 있는데 들어봤나요? 네, 육삼냉면의 관계자는 아닙니다. <웃음> 육삼냉면 그 냉면집 옆에 초가집도 있어요. 초가집 <웃음>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묵석 갱신도 좋고요. 그런데 이때 자동 갱신 됐다 하더라도 좀 올려달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올려달라 하는 게 없어. 내려달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제주도 이외 의 도의 군 지역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양평군 신고해야 하네? 해야 됩니다. 경기도잖아요. 인천 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신고해야 돼. 일곱 개 도의 군 지역만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혼자서 강의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학생이 있는 것처럼 강의한다 그럴 거예요. 정막이 그러잖아, 정막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고 주택소지지거나 시공구청장에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신고 업무의 일부를 이렇게 위임할 수 있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바로 시 밑에 동에 있지만 평택시 같은 곳은 출장소가 있습니다. 김포도 출장소가 있나요? 없죠? 평택은 그런데 인구가 꽤 많이 유입이 되면서 출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밑에 출장소 밑에 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쪽으로 위임할 수도 있어요. 신고사항은 당사자 인적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임차인인가. 목적물의 현황이니까 그 임대물건이 뭔지 그리고 보증금 월차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증금과 월세겠죠. 그리고 계약 날짜와 계약 기간 들어가고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갱신 요구권 행사했나 신고하는데 이때는 갱신했을 때만 신고하면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해버렸다. 그럼 갱신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 됐을 때만. 다음으로 신고 방법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임대차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차 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사인하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신고서, 어, 신고를 혼자서 할 수도 있,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인이 안 하니까. 임차인이 혼자 서한다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날인하고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도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신고서를 안 내고 계약서 내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나 당사자의 우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내주고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가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제는 아까 말했던 변경이나 해제죠.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 또는 깨졌다. 변경 해제 등의 신고, 계약 당사자는 신고를 한 이후에 보증금이나 차임 등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깨졌다 해제, 해제가 됐다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역시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하는데, 근데 LH 공사가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임대를 왔다. 이런 임대차 계약은 LH 공사 쪽에서 할 거다 그 얘기죠. 이러한 신고를 30일 안 하면 얼마? 음, 100만 원이가 되요. 아주 절간에서 중이 불경을 읽듯이 잔잔하게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할수 있다.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최초의 신고, 변경 신고, 해지 등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도 있고 정정 신통도 대행할 수 있어요. 준용 규정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신경 쓸거 없고. 의제 규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 책에도 있는데 152쪽에 가면 마지막 칸이 있어요. 152 의제 규정이라고. 그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32회 때 이게 주목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봐요. 다만 이때는 이제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 임대사업자들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들 그들은 그쪽 법에 따라서 이 법이 아니고 부동산거래신고동행한 법률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그 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신고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주택임대차 신고가 없더라도 원래 임대사업자들은 그 신고해야돼 그쪽에 있어요 그쪽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죠? 부동산거래신고동에 관한 법률이잖아. 이부동산거래신고동행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한 걸로 봐요. 다시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신고하면 부동산거래신고동행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걸로 본다고 요 그런데 이거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일반하고 3번이 나올 수가 있죠. 3번 임대차 계약 신고나 변경 해제 신고가 접수고 알려되면. 주임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로 부여한 걸로 봐요 요거두 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위반할 때는 모조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모조리 얼마? 1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얼마?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 해제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 다운신고 다운신고 거짓신고 해도 100만원 이하 모조리 100만원 이하 152쪽에 보상금 제도는 이따가 볼 거예요. 154페이지로 가면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죠. 거기. 제재가 쭉 있는데 그 제재 내용에서 어, 칠판에서 이걸 다할수 있어요. 주목하시고.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 잘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거짓으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래대금, 다운 신고, 업 신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물론 당사자를 틀리게 쓴다든가 날짜를 좀 틀리게 쓴다든가 하는 게 있겠지만 주로 대금을 낮춰서 올려서 다운 신고, 업 신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거래당사자가 거짓 신고, 다운 신고, 업 신고 개공이 거짓 신고, 다운 신고, 업 신고 개공이 신고할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중기업자에게 그러는 거지 거짓 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업자가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당사자가 중기업자에게 사장님 빠지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개공이 신고의 의무자인데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래당사자예요 이 거래당사자들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죠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가 다운 신고, 계공이 다운 신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자기네끼리 다운 신고. 이렇게 다운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5%의 과태료. 3 명.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앞쪽에 거짓이란 말이 있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가 뒤쪽에 있고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이게 뭐죠? 위장신고입니다. 계약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시세를 조작하려고. 10억짜리를 13억으로. 두 번째, 계약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거짓이란 말 있죠? 거짓으로 해제신고. 요게 이제 위장신고죠. 이거 왜 한다고 그랬죠? 믿등기 전매하려고. 부동산을 샀어, 10억에. 근데 누가 웃던 주고 대산대 누가 산대. A로부터 B가 샀는데 C가 산대. 나는 차익만 먹고 빠지고 싶어. 그러면 이 계약이 안 깨졌는데 깨졌다라고 해놓고 A와 C 간의 계약이 된 것처럼 내가 빠져나갈 때 써먹으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 조작. 이건 미등기 전매하려고. 앞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장신고 위장신고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안 깨졌는데 깨진 것처럼 이게 위장신고 다 3천만 원이에요. 와태료예요. 신고관측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에요. 3천만 원이에 과태료가 불구, 불구, 대금자료 불구, 대금, 자료. 3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따라합니다. 불구, 대금, 3천 자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며칠 안에? 30일 내 안에 하면 500만 원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등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이야. 이것도 30일 내 이것도 30일 내예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 있어요. 주변 인물들. 개공에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요구한 자는 중심 인물이요? 주변 인물이야? 중개업자에게 거짓 신고해달라고 거래당사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개업자가 만약에 거짓 신고했으면 중개업자는 거짓 신고한 사람이고 거짓 신고해달라요? 구한 사람은 중심인물이요? 주변인물이요? 주변인물이죠. 주변사람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가 거짓 신고하도록 주변에서 조장방조해서 조장자 방조제 도 중심인물이요? 주변사람이요? 주변인물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500만원 예고 드리고 자료를 내라 했을 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안내면 얼마? 3천만 원이야. 근데 그외 자료, 계약서 원본 같은 걸 내놨는데 안내면 이거예요. 기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금방 우리가 배웠던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계약금액, 즉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신고한 거 100만 원이야. 30일 내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한 모조리 100만 원이야. 이따가 우리가 외국인 취득특례를 배우는데 외국인 취득특례상 계약으로 인한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이야 계약 이 외의 원인으로는 취득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내안 하면 100만 원 이하. 이건 이따가 또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과태료 얼마 맞냐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한번더해 줄까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여. 자, 먼저 신고를 다운 신고, 업 신고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공이 신고 업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다. 그러면 그거 다 취득가액이 5%이야. 불구하고 불구하고 대금자로 내면 불구대금 3천, 불구대금 3천.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다 500, 주택임대차는 100이에요. 30일 내에 신고 안 했다. 30일 내에 해제 신고 안 했다. 주변 사람, 요구자, 조장자, 방조자 주변 사람들은 다 500만 원 이하. 기타 자료, 그 밖의 자료 안 냈다.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는 100. 외국인 취득특례는 3 0 0짜리와1 0 0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하는 법률을 집어넣으면 과태료 때리잖아요. 과태료 맞을 사람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반한 사람을 그런데 예, 갑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지. 위반자를 인지했다면 이 친구가 가서 신고를 해요.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자. 이 대상자인지 아닌지예요. 자 먼저 거래당사자가 다운 신고, 개공이 다운 신고, 신고혼무자가 다운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세 사람은 다 권질러면 돈 나와. 다. 그 다음에 위장신고, 위장신고, 위장신고, 위장신고자 권질러면 돈 나와. 그런데 여기 공통 단어가 뭐예요? 신고를 거짓으로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 신고를 거짓으로 거짓으로 신고 거짓으로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공통 단어가 뭐야 거짓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고해도 돈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고관청에서 예컨대 A라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거야 야 당신 말이야 그 가격이 의심돼 정말로 그 가격으로 거래했으면 통장, 사본, 입금표 이런 거 내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내라고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 그 사실을 갑이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가요. 자료를 안 내고 있대요. 라고 꼰질러면 신고관청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알고 있어.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고 있는 사실이네 따라서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건데 왜보상금을 줍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에 안했던 해제 등의 신고를 30일에 안했던이 사람들의 신고하면 포상금 안 나오는데 왜안 나오냐 자, 매매 계약을 4월 1일날 했어요 그거 한달 안에 사월 일일 다시 4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면 5월 1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 안 해서 지금 5월 10일, 5월 15일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신고 안 하고 있대요라고 꼬질르면 돈을 안 줍니다. 왜안 주냐? 이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신고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니까 조만간 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신고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신고해도 보상감 안 줘요 다음으로 요구자가 있고 조장자가 있고 방조자가 있는데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거짓 신고했어요 거짓 신고하도록 제3자 X가 있어요 X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Y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조장했어요. 부추겼어. 도와줬어. 방조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 신고자도 꼰질러서돈 타먹고 그렇게 요구한 자나 조장 방자자도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먹으면 포상금을 양쪽으로 받잖아요.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있고 그 주변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이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이 조장하거나 방조했을 때 거짓 신고자도 꼰질러서돈 타먹고 요구자, 조장자, 방조자도 꼰질러돈다 먹으면 포상금을 양쪽으로 받잖아요. 두 가지 건으로.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포상금을 이중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요구자, 조장자, 방조자는 중심인물이다, 주변인물이다? 주변인물이니까 그런 사람을 꼰질러서는 돈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기타 자료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A에게 야 너네 계약 내용이 의심이 가니까 계약서 원본 내봐 했는데 안 내고 있어 그래서 꼰질렀어요 돈줘안 줘? 안줘줘 안 왜? 알고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죠 여기 뭐가 나왔어요? 거짓 그러니까 월세를 낮춰서 신고했다든가 그런 거예요 거짓자가 나오면 신고하면 돈 나옵니다 그러나 30일 내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신고 안 했다. 그 사람들은 꼰질로도 돈안 나와. 왜? 조만간 할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안 나온다. 그러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짓자가 들어가는 거.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를 거짓으로,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 거짓자 다섯 명에다가 주택임대차 쪽에 거짓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총 여섯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사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왜안 나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신고 안 하고 있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왜안 나와? 내리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심인물이에요? 주변인물이야? 주변인물들은 꼰질러도돈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동반해서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자료, 계약서 같은 걸 내라고 는안 냈다. 그러면 그 사람 꼰질러면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안 나와? 알고 있잖아, 걔네들이. 걔네들이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조만간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특례상의 신고들은 다 외국인 쪽에서 하는 거예요. 금액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다 빼버렸어요. 잔챙이들. 다시 돌아가면 이번엔 감면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해서 신고관청으로부터 이렇게 과태료를 받을 대상자야. 과태료를 받은 건 아니고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태료 맞을까봐 겁이 나잖아. 그래서 자기가 법을 위반했음을 자진해서, 자진하여 신고한다 말이지. 자진납세,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감경을 해줘요. 그래서 감면, 그럽니다. 감경은 50%를 감경해 줍니다. 면제는 100% 면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밝히면 그 사람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 그런데 면제가 되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감경이 되는 경우는 조사가 시작된 후에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면 면제가 되고요. 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다음 자전해서 신고하면 50%를 감경해 줍니다. 이거를 감면이라고 해요 감면 자 그러면 감면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 보죠 먼저 거짓 신고자 세명은다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해놓고 7억으로 신고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만나가지고 아 이거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우리 밝힙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리기가 빠른 사람만 면제받아요 왜냐하면 1등만 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둘이 막 달리는 거지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막김보시로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먼저 신고한 사람만 면제해줘요 2등 안 해줘 달리기가 빨라야 돼 밝혔다 그러면 감면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장신고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해줘야 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밝혔으니까. 그런데 요거두 가지는요. 입법의 미비다 이겁니다. 입법의 미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놓지 못한 거야. 빠뜨린 거야. 그래서 못해줘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료를 내라고 그런 거야 나한테. 계약 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니까 당신들 계약 내용이 의심가니까 통장사본 입금표 이런 거 내라고 그런 거야. 제가 안 냈어요. 낼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거야 과태료 날라고 잖아 3천만 원이 과태료가 과태료 피하려고 가서 제가요 자료를 안 내고 있었어요 자료 내라고 했는데 제가 좀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김포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고 있다고 그러죠 알고 있는 위반 사실을 밝혀봐야 변화가 없잖아 몰랐던 걸 밝혀야지 저 7억으로 신고했어 그게 10억인데 7억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밝혀야지 알고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안 해줘요 해줄 일이 없는 거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위반자들 저 원래 4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지금 5월 20일인데 50일 됐는데 여태까지 신고 못했어요 신고 못했어요 제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제가 조장 방조했어요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을 밝히면 면제해줍니다 근데 얘는 안 해줘요 왜안 해줘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면제는 다 해줍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면제해줘요 그럼 면제가 안 되는 사람 감면이 안 되는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감면이 안 되는 사람은 첫째 법이 없어서 안 돼요 따라해요 법이 없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거고 그 다음 얘네들은 뭐야 알고 있다 여기도 알고 있다 얘네들만 안됩니다 총 4명이 안되는거죠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안된다고 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자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85쪽에 있죠 <웃음> 주목하셔요. 감면대상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밝히면 감면해주는데 대부분 해주는데 안 되는 사람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장신고 위장신고 두명 3천만 원이야. 그두 명은 안 해준다. 왜안 해준다? 법이 없다. 규정이 없어서 못해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안 되는 사람 두 명이 뭐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안낸 사람과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지급 이외의 자료, 기타 자료 안낸 사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자, 면제의 요건이 있고 감경의 요건이 있습니다. 면제의 요건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는 뭐예요? 조사가 시작된 후, 그렇죠. 오케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사가 시작된 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 1등만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만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매도인은 한 명인데 매수인이 네 명이야. 매도인은 한 명, 매수인은 네 명. 다운 신고했어. 그런데 매수인이 네 명이나 되잖아요. 일방이 여러 명이다. 일방이 지금 여러 명. 이럴 때는 공동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A, B, C, D 4명이라면 4명이 다 와서 밝히면 4명 다 해주고 4명 중에 2명이 왔다 그러면 2명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일방이 여러 명일 때 일부나 전부가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면 그 사람들 다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위반사실 입증자료 등의 제공동 성실협조자일 거 예를 들면 10억으로 거래했는데 7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실제 10억 원이 건너갔음을 통장 사본 등을 내 가지고 실은 10억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을 말하죠. 입증자료 제공 등 성실협조. 여기도 성실협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아. 근데 4번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조사기간이 허위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미 조사의 증거를 다 확보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뒷북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때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50% 감경을 해줘요. 이거는 조사도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 없죠. 여긴 조사가 시작된 후잖아요. 조사 후. 그러니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만 된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렇단 얘기고 여러분들 요건 기억해야 돼. 조사 전 조사 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작된 후 이렇게 구분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면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감면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자진 구하려는 그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 통보가 된 경우. 이게 뭘까요? 국세청에서 김포시에 통보가 됐다. 이미 국세청에서 밝혀져버린 거죠. 이런 건 감면을 안 해줍니다 또 하나는 자진 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해서 3번 이상이나 감면을 받은 사람 몇번 이상이나? 그것도 최근 몇년 안에? 1년 안에 3번이나 감면 받고도 또 감면 받겠다 이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좀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된 시점 뭐냐 그러면 조사 전 조사 후 했을 때 조사 시작된 시점은 조사 기관이 의심가 가지고 말이야 거래당사자나 개공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서면 발송 서면 발송 자료 내라 이렇게 서면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이런 이제 감면 같은 거는 시험이 뭘 물어봐요?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가 감면 못 받는 사람 몇 명? 네명 누구누구?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장신고 위장수 두 명에다가 또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명 아셨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157, 15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거기는 별표를 두개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부터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깔 있는 편을 준비하고 책에다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158 봐요, 158. 158페이지가 유의사항이나 작성방법 등이 들어있는데 유의사항쪽을 봐요. 유의사항쪽을 보면 5번 있습니다. 5번. 5번 별표하세요. 5번 보게 되면요. 거래대상 종류가 밑줄 쳐요. 공급계약 즉 분양계약이죠. 전매계약 밑줄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죠. 주목하셔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 받잖아요 대구건설로부터 푸르지오 아파트 뭐 gs건설로부터 자이 아파트 삼성 물산으로부터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런거 분양 받을 때 발코니 확장 거실 확장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옵션 비용으로 따로 들어가죠 그럼 그 분양계약서에 옵션 비용 이라는게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뭐 3천이다. 거기 이렇게 플러스해서 따로 비용이 적혀 있다. 5억 도 3천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럴 때 8번 미술처 물건별 거래가격, 9번에 미술처 총 실제 거래가격. 이두 군데에다가 부가세를 포함, 포함의 동그라미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분양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부가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외 거래 대상이 밑줄쳐. 그외 거래 대상은 토지나 기존 건축물이죠.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요거는 지문으로 아주 잘 나오죠. 체크했으면 앞으로 갑니다. 157. 157 돌아오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쭉 있죠.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이죠. 동그라미 2번이 누구? 매수인이죠.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쓰게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라는 것만.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가 나오죠. 주된 영업소니까 본사 쪽 소재지가 나올 거고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에 국적이 있어요. 국적의 동그라미. 매수인도 봐요. 매수인도 오른쪽 끝에 보면 국적이 나와. 국적의 동그라미. 자, 이건 뭐냐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매도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꼭 국적을 써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이다 그럼 뭐라고 써요? 쪽발이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제페니스라고 안 써도 돼. 쪽발이 써도 다 알아 먹어 그다음에 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있잖아요. 주소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 지분 비율라고 했어요. 밑줄처 거래 지분 비율. 매수인도 마찬가지, 거래 지분 비율의 미줄그두 개를, 두 개를 오른쪽으로 연결한 다음에 메모하세요. 둘 이상의 경우 각각이라고 써요. 둘 이상인 경우 각각. 만약에 매도인이 두 명이다. 그러면 거래 지분 비율이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매수인이 두 명이다.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럴 때 매도인 쪽 지분의 합계와 매수인 쪽 지분의 합계는 똑같아야 돼 왜? 팔고 사고 했으니까 알아들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이 법인신고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주목하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매도 주택을 사고 팔았어요. 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이 법인이든 매수인이 법인이든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법인이든 법인 신고서를 내야죠. 법인 신고서 이 법인 신고서에는 법인의 등기 현황과 특수관계 여부를 밝히라고그랬죠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이고 동일인인 경우 뭐 형제지간인 경우 부자지간인 경우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액에 상관없이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관지구는 가액에 상관없이 비규제지역 강원도 강릉에 갔을 때는 6억 이상일 때 주택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등이 들어가야죠. 입주계획 내용이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에서는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수도권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등에 있는 얼마 이상 1억 이상의 땅을 샀을 때, 그리고 비수도권 등 강원도 강릉에는 6억 이상의 땅을 샀을 때, 뭐가 들어가야죠? 토지에, 토지에 자금조달 이용계획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이외에도 이런 서류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서류를 이거 낼 때, 지금 이거 낼 때, 신고서 낼때 같이 낼 수도 있고,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4월 10일 날 내면서 요놈은 4월 20일 정도 나중에 낼 예정이야 그러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가 상가는 아무 해당 사항이 지금 없잖아 주택일 때가 문제지 토지하고 자 그래서 3번 법인 신고서 등 그러면 그 이걸 말해 이거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지금 낼 때는요 제출 앞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출 앞에다가 그리고 4월 20일 날 따로 낼 거면 별도 제출에 체크하고 해당 없는 상가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하면 돼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봐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해서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란을 해야 되지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같은 건 누가 서명 날인해 매수인만. 여기도 매수인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개공의 인적상 들어가죠.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이 들어갑니다. 개공은 항상 써요? 있을 때만 써요? 있을 때만 쓰죠. 개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봐요. 저 시골 마을에 농지를 사고 파는데 마을 이장이 소개를 한 거야. 마을 이장이 소개했다. 그거 직거래요, 중개거래요? 직거래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없는 거야 그거는. 마을 이장은 중개업자가 아니야. 중개업자 마을 이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시골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소개해서 농지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디로 가요? 법무사 사무소로 가면 돼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 주고 잔금 받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고 수수료 받고 그냥 등기까지 해주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 사무소를 차렸다. 여러분이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금날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해서 서류 받으러 오라고 그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오잖아. 그러면 잔금 치리할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아가지고 그 직원에게 넘겨주죠 이때 중기업자가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계약 날짜하고 장금 날짜 시차가 벌어지니까 신고 필증은 중기업자가 받아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지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취득세라든가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수수료 어? 법무사 보수죠 보수 그러면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걔네가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취득세 내고 다시 그필증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 그 밑으로 거래대상 종류가 나와 종류 주목하셔요. 만약에 땅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토지 앞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V자로 체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건물만 사고 판 거야. 건물만. 그럼 건축물 앞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뭐냐? 오른쪽에 가로 열고 종류 있죠? 아니 가로 열고 가로가 있죠. 가로에다가 종류라고 써요. 종류. 이거 그러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종류를 써라. 오른쪽에 봐요. 토지 및 건축물 여기 봐요. 여러분이 나중에 단독주택 중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택이고 이게 땅이잖아. 그럼 주택과 토지 두 개잖아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이면 토지 및 건축물 앞에다 체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를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종류라고 써요 가로 안에 썼어요? 여러분 건축법 배우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 나오죠? 주택의 경우 뭘로 또 나뉘어요? 아파트, 연립, 단독 이렇게 나뉘잖아. 그럼 거기다 쓰면 돼요. 5번 공급계약이면 공급계약 앞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레미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거기가 공급계약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았지. 분양권을 되팔았으면 전매 쪽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매가 분양권을 전매해서면 분양권 쪽에 체크하고 입주권을 전매했으면 입주권 쪽에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매가 나오면 체크가 두 군데 있어야지. 전매 쪽에 하나, 분양권에 하나, 입주권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준공 전인가, 준공 후인가 체크하고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봐요. LH 공사가 임대주택 목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지어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를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그 집에 살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임차인들에게 이거를 임대주택 분양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전환했다는 그 세입자가 L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얘기예요 5년 살고 임대주택인데 일정기간 그 집에 거주하면 훗날 분양을 하게 될때그 거주자 세입,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주택이 있어요 그거를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라고 그래. 그것도 체크하면 돼. 이것도 사긴 산 거잖아요. LH공사로부터. 그 다음 6번.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인있번째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같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토지 대장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으로 하면 되고, 쓸거 없어요. 그러나, 대지권 비율에 동그라니자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예, 등기상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이죠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다음 7번 있어 7번 7번이 계약대상 면적인데 주목하셔요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면적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이럴 수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요 1000제곱미터인데 그 1000제곱미터를 어디다가 쓰냐 6번에 쓰는 거예요 6번 6번에 소재지 지목 면적 할때그 토지 면적 있잖아요 대답하세요 6번에 토지 면적에다가 1 0 0 0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보셔 그런데 1 0 0 제곱미터 짜리 땅을 잘라서 400제곱미터를 샀다 이거야 400제곱미터는 뭐예요? 계약 면적이죠 그러면 7번 7번에 계약 대상 면적의 토지 몇 제곱미터 할때 거기다가 400이라고 쓰는 거야 다시 토 지금 쓰란 얘기가 아니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토지 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이고 계약 면적은 잘라서 할수 있으니까 400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건축물 있죠 그 오른쪽 건축물에 동그라미 쳐요 건축물에 동그라미 쳤으면 그걸 두 줄로 나눠 이렇게 나눠서 집합이라고 써요 집합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전용면적이라고 써요.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이면 단독건축물인데 이거는 연면적을 씁니다. 지금 우리 몇번 하고 있어요? 7번 하고 있습니다. 7번. 7번의 건축물 두 줄로 나누어서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받았다면 전용면적.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사고 팔았다. 단독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쓰는 거고 8번 있어 8번 찾았어요? 잠깐 주목하십시오. 8번이 뭐라고 돼 있죠? 물건별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여기가 길쭉해요. 긴 직사각형이에요. 그 끝에 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둘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이라고 쓰면 돼요. 둘 이상의 경우, 각각. 둘 이상의 경우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 이렇게 쓰는 건데 너무 기니까 둘 이상의 경우는 각각이라고 쓰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X필지가 있고 Y필지가 있잖아요 X필지가 7억이에요 Y필지가 10억이에요 두 필지를 동시에 사버린 거야 두 필지를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7억과 10억을 따로따로 적어줘야 된다 1 0 0번지 땅은 7억이고 101번지 땅은 10억이고 7억과 10억을 따로따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셔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건 공급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8번입니다 지금. 8번 오른쪽에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나오죠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이 동남이 차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파트 공급계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분양가격의 밑줄. 분양가 들어가야 됩니다. 5억 이렇게.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이 있어 밑줄. 발코니 확장 등의 선택비용. 옵션비용이죠. 이게 5천이야. 그럼 분양가가 5억 선택비용이 5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지급액은 뭐냐. 분양권을 산 경우. 분양권을 산 경우는 뭐가 들어갑니까? P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추가 지급액은, 추가 지급액은 플러스 P, 마이너스 P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가 1억이 붙었다 그러면 플러스 1억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P가 붙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격이 산정이 되는 거죠. 플러스 P가 붙으면 플러스 P로 그걸 산 거잖아요. 시세가 올라서. 인기가 없어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주목하셔요. 주목 문제 물건별 거래 가격에 물건별 거래 가격에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 등의 선택 비용에 기재란이 있다 없다? 발코니 확장 등의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죠. 이렇게 있냐 없냐 있냐 없냐도 물어봐요 시험에 보면은. 그 다음에 9번 있어, 9번. 9번 타이틀이 뭐예요? 총 실제 거래가격이죠. 총 실제 거래가격이나 합계 계액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봐, 아까 X 필지, Y 필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어, 100번지 땅은 7억, 101번지 땅은 10억, 이렇게 썼으면, 지금 9번 쪽에 와 있잖아요. 9번에 총이 뭐예요? 총. 총이라는 거 합쳤다 그 소리잖아. 총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라고 썼는데? 17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땅을 두필째 사고 팔았다고 치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합계 17억 이렇게 쓰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17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예컨대 1억 7천. 중도금은 없다고 치면 잔금이 얼마? 15억 3천.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4월 1일, 잔금지급일은 6월 1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종전부동산에 있습니다. 종전부동산의 동그라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신도시에 가요. 청라 신도시, 동탄 신도시, 송도 신도시, 뭐 세종 신도시 이런 데 가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이런 경우 종전부동산에 있어요? 없어요? 종전부동산이 없죠. 여러분 거기에 부동산 갖고 있었던 게 없잖아. 그러면 신도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신도시 건설을 한다. 그럼 LH공사 등이 부지를 갖다 조성한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데다가 아파트 부지를 분양을 하죠 걔네가 그 분양 아파트 부지를 놓고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분양 공고내가지고손님 끌어들여서 어때요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인기가 많으면 어때요 추첨해서 경쟁이 높잖아 대기도하가안 되기도 하죠 됐어요 되고 나면 다시 동호수 추첨해서 분양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분양을 받는 쪽이다. 여러분 거기 부동산 가져 놓은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게. 근데 재건축을 할 때는 종전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번에 종전 부동산은 거기다 써. 입주권에 하나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입주권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떨어지고 주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그 조합원 입주권을 사 따면 이 9, 10번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음마아파트의 소재지시목 면적 이런 거 쓰는 거고 계약면적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요 그 밑에 거래금액이 있고 거래금액은 합계가 얼마 그리고 추가지급액은 피가 얼마 권리가격은 종전 그 입주권 가격을 말합니다 입주권의 추가지급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계약금, 정도금, 잔금 이렇게 쓰는 거고 합계 얼마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1 1번 있어요. 11번 11번은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을 씁니다. 조건 기한, 참고사항을 쓰는 거다. 거 거기다. 조건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 매수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거래야. 직거래? 직거래면 매도인과 매수인만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서명 미이요 서명 또는이야? 전부 다 또는입니다. 밑 그러면 틀려요. 서명과 날인 중에 하나만 하면 돼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거래 한 거예요. 중개거래 했으면 개공만 해요. 매도 매수인은 안 들어갑니다. 개공이 사인할 때는 매도 매수인의 사인은 필요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개공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봐요. 매도인은 한 명인데 매수인이 1 0 명이야 매도인은 한 명인데 매수인이 다섯 명이야 그럼 못 쓰잖아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수인이 동, 매수인이 지금 몇 번인가? 매수인이 동그라미 2번이죠 저 위로 올라가면 매수인이 여러 명이니까 다섯 명이란 말이야 그럼 매수, 동그라미 2번인데 매수인을 다쓸 수가 없잖아 지금 주소, 성명, 주소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별지 별도의 용지에다가 매수인 나머지 네명 5명이다 그러면 4명을 따로 써가지고 첨부를 하는데 앞장 접어서 뒷장까지 도장을 찍어야 돼. 간인. 따라서 매도인이 여러 명, 매수인이 여러 명, 중개업자가 여러 명이라서 못 쓰겠다. 쓰기 어려우면 별도 첨부한단 말이지. 넘겨봐요. 158, 11번이 있어요. 158, 11번. 다수의 부동산, 다수의 필지, 다수의 매도 매수인, 다수의 기공 등 기재 사항이 복잡한 경우는 밑줄 첫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 후 첨부하면 됩니다. 고치 교수로 집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다 작성 방법이라 되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뭐야? 작성 방법 아니야? 작성 방법 위에 쭉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이 이 박스, 여기 지금 아래쪽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지금 앞에 가서 여기 똑같은 내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셨나요? 네. 여러분이 시간 되면 읽, 읽어보시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수업했던 그 내용이 뒤에 그대로 있어요 네, 시험은 그걸 물어보죠 그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아셨나요? 자 여기까지 주목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신고자 작성 방법,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 해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다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와. 그외 거래 대상이라는 건 토지나 기존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건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한 금액을 줬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쓰는 거고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을 꼭 써야 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이거 빠졌다. 다시 앞으로 가봐요. 그래서 157 보시면 157 동그라미 3번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있어요. 3번 밑에 찾았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매수 용도. 그래서 주거용인지, 레저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그 밖에 용도인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고요. 주목,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 토지다 말이야.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대지권 비율 같은 경우는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등부 계약 면적을 적되 계약 면적을 적을 때 예,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의 연면적 물건별 거래가격이 몇 번에 있죠? 8번 동호라미 8번의 물건별 거래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가격은 합계금액이야 합산 여기다가 각각이라고 쓰면 안 돼요 합산액을 적는 거고 최초 공급계약 전매계약의 경우는 공급가액, 분양가, 옵션비용, 피 등을 써야 됩니다. 특히 11번, 11번 맞나? 10번이죠, 10번. 10번. 10번의 1 0번 종전부동산은 뭐만 써? 입주권에 한해서. 근데요 놈을 분양권에 한해서라고는 틀려버립니다. 분양권이 아니에요, 여기. 앞쪽 10번. 뭐에 대해서만? 입주권에 한해서만 쓰는 거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지문하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나면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불구대금 3천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얼마? 3천만 원이하 따라서 취득세액의 3배의 이 과태료 틀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나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 그 부동산 소재지 시공구죠. 따라서 시 도지사 x 에요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신고서에 맞죠? 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뭘 적어? 네. 전용 면적, 연면적 X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계약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 계약에나나 공급계약인 경우에 분양계약 최초 분양계약 그럼 물건별 거래가기 9번 총 실제 거래기 가 앞쪽 10번 아 다시 8번 9번이네요 앞쪽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에 대금을 기재할 때 가격 기재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포함한 포함한 제외 x 장래에도 나오고 실거래가 구분 없이 거래 가격의 구분 없이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은 신고 저작성상에는 아니죠.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 강원도 강릉에 6억 이상의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 계획이 들어가죠. 단 법인의 경우는 가격에 상관이 없고. 기억나요? 비룩이라고 해서 B자가 나오면 6자가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했나요? B자가 나오면 6자가 나온다? 오늘 집에 가서 화투 있잖아, 화투. 하투. 화투패 한번 돌려봐봐. 딱 쳐가지고 있잖아? 딱 가면 비 나올 거야. 그 뒤에 육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실거래가 구분 없이 이게 틀린 거예요. 자연인의 경우는 6억 이상일 때만 들어가면 돼. 오래돼서 그런가? 그, 비규제 지역은 강원도 강릉 하면서 6억 이상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아니 안 했다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너무 오래 한두달 전에 배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 맞아? 맞죠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한다면 매수 용도를 표시하는 것도 맞죠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